안녕하세요 제주알마켓 유튜버 알리고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12월달 제주도 토지 시세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대비해서 거래 건수가 무려 18% 정도 증가한 거래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래 건수는 총 686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 55%가 일반 거래가 되어 있고요. 45%가 지분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45%의 지분 거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주도가 이제 도로 확충이라든지 여러가지 SOC 산업으로 인해서 토지 수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한 어, SOC 사업으로 인한 어, 수용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 제주도에 여러가지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개발 호재를 어, 등에 업고 기획 부동산을 통해서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획 부동산을 통한 이런 지분투자에 대한 부분들 주의가 반드시 요망된다 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2019년도 1 2월딴 제주도 토지 시세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도 토지는 어, 19년도 12월달 총 686건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어, 토지 거래 건수가 많았던 지역들 순위별로 한번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토지 매매 가격 최고 지역 순위를 한번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매매 평당가 최저 순위를 매번 봤는데 어, 그게 이제 실제 어, 실현될 수 있는 가격하고 굉장히 많이 좀 동떨어진 가격대로 많이 보이다 보니까 어, 최저 평당가를 보이면서 어, 토지 투자가 유망한 지역들 제가 한번 꼽아 봤습니다. 평당 매매가가 30만원 이하로 거래가 되면서도 어, 토지 투자가 유망한 지역들 한번 같이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지 거래의 어,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주시 동 지역에서 총 106건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 건수를 보게 되면 1위부터 5위까지를 봤습니다. 제주시가 거의 대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 5위가 서귀포시 동 지역이다라는 부분. 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주시에 인구 밀도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위주로 조금 움직였던 시장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주시 동지역 어느 지역들이 이제 됐는지 한번 어 조건 검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시가 총 106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지에 대한 가격대가 이제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지금 현재 어 12월 달에 최고로 거래가 이제 높게 된 지역이 623만원 부터 최저 지금 토지 가격이 얼마까지 있겠느냐 라고 봤을 때어 해안동 예, 3만원까지 거래가 된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어, 지분 거래가 된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적에는 어, 도로가 있는 어, 지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도로 확충이라든지 SOC 사, 사업으로 인해서 어, 수용되는 토지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용되는 토지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어, 반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너무 싸게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어, 제주시인의 자체에 대해서도 어, 지분투자를 제외하고는 어, 저렴한 토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적어도 한 30만원 이상은 줘야 이제 가능한 토지들이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 맹지를 빼고 한번 제주시 어, 평당 가격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지를 빼고 우리가 최고가 623만원부터 최저 5만원까지 도로가 있는 어, 토지도 어 우리가 어 최저 30만원 이하짜리 토지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지분투자를 이렇게 되는데 지분투자를 제외하고 어 도로가 있는 해안동 같은 경우에 지분투자가 아닌데 평당 16만원에 거래가 된부분들볼 수가 있겠고요. 해안동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어 단독주택 촌이 몰려있는 좀 부촌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말만 해안동이지 우리가 해안동이 기존의 마을에서부터 조금 더 한라산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개발에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높은 지대는 거의 다 묘지로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굉장히 해안동 토지가 어 지분으로 많이 팔린 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안동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근데 이거를 땅을 가보지 않고 이게 동네만 보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낭패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해안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최저 거의 뭐200 이상은 줘야 어, 집 지을 수 있는 땅을 살 수가 있고 어, 그렇지 않은 땅 같은 경우에는 어,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 해안동이라고 해서 저렴한 땅을 샀다 이런 땅들은 주변에 거의 다 공동묘지가 있다든지 어, 수도가 연결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여기 보시게 되면은 60만 원대 지금 이제 오라 이동 쪽에 굉장히 많이 어, 지금 이제 매입이 된 부분들로 볼수 있습니다. 오라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라 관광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려고 하는데 이번에 자본 검증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탈락을 했죠. 자본 검증, 어, 국내에 이만큼 너희들이 어, 사업할 수 있는 어, 사업비가 있는지 통장 장고를 갖고 와라라고 했는데 이 자본들이 지금 현재 어, 지금 이제 세금 지금 이 탈세하려고 하는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얘네들이 통장 잔고를 지금 이제 확인하지 어 못한 부분들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부분 자본 검증 거기에서 지금 걸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라관광단지가 사실은 어 제주도에서 5조 5천억 정도 투자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휴양관광단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관광단지 주변에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땅을 많이 사셨는데 지금 오라관광단지가 개발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제주 신항 관련돼서 어 이쪽 도로 라인 오라관광단지로 올라가는 이쪽 라인 부분에 지금 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그쪽은 도로 확장이 될 뿐만 아니라 SOC 산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복지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쪽에 또 이제 공공택지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인 거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라 이동 쪽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실제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면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을 한 건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나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어 제주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가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어 최저 100만원 이상은 줘야 우리가 쓸수 있는 땅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1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오수관이 연결 안 된다든지 뭐 수도를 좀 끌어와야 된다든지 뭐 여러가지 그러한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내가 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려면 최저 100만원 이상 줘야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뭐 제주시 자체 내에서 106건 정도 됐다고 하면 실제 뭐 실소, 실수요자만 실 약간 움직였다.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라고 평가해도 무방하다. 라는 부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제주시 애월읍에서 지금 현재 어, 총 96건의 거래를 보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에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격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월 같은 지역이 지금 이제 최고, 어, 434만원부터 지금 이제 최저, 어, 3만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맹지를 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지를 빼고 거래가격이 어느정도 형성이 됐는지 애월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애월 지역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이 부분 우리가 거래 가격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격 433만원부터 최저 14만원까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최저 14만원부터 있는데 애월읍 상가리 지역에서 지금 현재 어 지분 투자로 해가지고 어 이렇게 15만원에 이제 됐는데 지금 계획가 상갈리 지역에 지금 산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도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갈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있는 게 지분으로 됐다고 하면 수용에 대한 부분들로 좀 어, 해보시면 되겠고 어, 지분이 아닌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봉성리나 뭐 신원리, 나부리, 봉성리 같은 경우에 20에서 32만 원. 봉성리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 유망한 지역이다 볼수 있습니다. 봉성리 지역에 굉장히 큰 부동산 어, 프로젝트 개발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봉성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성리가 향후 이제 지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될수 있는 지역인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2, 30만 원대로 봉성리 주변에 땅을 살수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볼수 있겠고요. 또 위에 보시게 되면은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지역이죠. 뭐 학이라든지 뭐 애월 광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애월 지역도 결론적으로 100만원 이하에 살수 있는 땅들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투자용 같은 경우에는 애월 같은 경우 100만원 이상이면 내가 직접 와서 실수요자다. 내가 거주하거나 집을 지을 거다 라고 했을 때는 100만원 이상의 토지를 하셔가지고 집을 지으시든지뭐 건축을 하시든지 하시면 되는데 투자다. 그랬을 적에는 100만원 이상이 되는 걸 하시면 안됩니다. 무조건 100만원 이하에 되죠. 제주 애월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6, 70만원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애월 같은 경우에는 어 매도, 매수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다. 다만 100만원 이하에 토지를 좀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 투자용은 100만원 이상은 어, 그렇게 뭐 경제적인 가격에 샀다라고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의 토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의 지역의 제주시 한림업이 되겠습니다. 한림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도 이제 도민들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총 84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맹지를 제외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고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림읍의 지금 현 최고가 678만원까지 거래가 됐고요 최저가격이 평당 3만원 예, 맹지가 아닌 도로가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 생산관리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3만원에 한림읍 금황리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됐습니다 한림읍 금황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장인데 금황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어, 여기가 예전에 이제 그 돼지나 뭐 이런 어, 소를 키우는 그런 농장들이 조금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거기 때문에 어, 농장, 돼지를 키우는 어, 그러한 농장 주변에 이제 뭐 이런 뭐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좀 피하신다고 하시면 금황리 같은 경우에는 어, 상당히 좀 어, 투자가 유망한 지역이다. 왜냐하면 영어교육도시 하고 붙어져 있는 것이 바로 금황리인 거기 때문에 동강 육거리 환승센터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 토지를 잘 찾게 되면 굉장히 토지, 투자가 유망한 지역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가축을 키우는 그런 곳하고 가까운 일수록 바람에 불면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신다고 하시면 아직은 이 지역도 굉장히 저렴하게 딸살수 어,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을 할수 있는데도 저렴한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 3, 40만 원대면 은 어, 건축 가능한 그런 토지들을 살 수가 있는데 이 냄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잘 이제 하시게 된다고 하시면 굉장히 좋은 토지를 살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부분들 한림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맹지 빼고 도로가 있는 부분들 같은 게 중위 가격이 지금 이제 한 5, 60만원, 40만원에서 50만원이 지금 중위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림읍 같은 경우에도 지역마다 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동광 육거리와 가까운 금항리 쪽이 좀 상당히 좀 유망하고 그다음에 한림읍이 기존에 이제 한림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인 거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상당히 높고 올라와 있다. 할림호 대림리 같은 경우 일반 상업지역이 678만 원까지 올라있다고 하면 제주시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림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그래서읍 지역이 어 다른 이읍에 뭐 여러 가지 리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격적인 편차가 좀 많이 나는 어 그런 지역이 바로 할림리가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림의 중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7, 80만 원 정도가 좀 중위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자업의 총 76건의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자업 같은 경우 76건의 거래가 됐는데 어, 맹지를 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지를 빼고 우리가 이제 최고가부터 최저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자업의 최고가가 359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최저 가격이 지금 현재 어, 2만 원으로 되는데 지분이 아닌 걸 한번 볼까요? 구자업 세알리 목장 용지가 어, 지분 아닌 것이 6만 원에 거래가 된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자 같은 경우에는 최저 6만 원부터 최고가 359만 원까지 어, 19년도 12월달에 거래가 습니다 최고가를 보게 되면 구좌읍 김영리2종 일반 주거 지역이 359만 원까지 지금제 올라와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최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목장농지가 평당 6만 원대 구좌읍 세월이에 이제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구좌읍 같은 경우에 중위 가격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구좌읍의 중위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오름들이 많은 지역인 거기 때문에 이 지역마다 이 토지 개별성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토지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토지 분석을 해서 내가 주변에 오름이 있거나 건축에 대한 제한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적에는 매도 전략을 빨리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 한량없이 뭐 제2공항이 됐다고 해서 뭐 한량없이 오른다. 안오릅니다. 예, 문화재라든지 뭐 오름에 대한 여러가지 경관이라든지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하수 보존에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약들이 토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 이런 제약에 걸리는 땅들은 영원히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 호재가 있을 때 매도 타이밍에 대한 전략을 빨리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호재가 있을 때 예전에 안 팔렸던 땅들 지금 팔아야 되는 절호의 기회다. 라는 부분들. 서 토지의 분석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는 부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자 쪽 이 예,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명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 서귀포시 동지역에 총 68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에는 어느 지역들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귀포시 동지역 같은 경우는 총 68건의 지금 현재 거래가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필터를 좀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어, 포함 문자를 서귀포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문자를, 네, 끝문자를 동지역으로 해야지만 네, 총 68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맹지를 제외하고 서귀포시에 어느 지역들이 거래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귀포시의 동지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최고가가 제1종 일반주거지의 393만원부터 최저가격이 지금 현재 16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지분투자가 아니죠. 유산거래이면서도 도로가 있는 토지가 16만원에 거래가 됐는데 서귀포시 강정동의 자연녹지가 16만원에 거래가 됐다. 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강정동의 16만원짜리 땅이 유산거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아마 증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증여나 상속이나 이런 부분들로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 강정동에 16만원에서부터, 어, 지금 현재, 어, 이 393만원까지 됐는데, 지분 투자로 지금 현재, 어, 굉장히 많은 지역이 됐는데, 서홍동에 자연 녹지가 지분 투자로 됐죠? 네, 서홍동에 지금 이제 도로 확장이 지금 현재 공사가 돼서 수용으로 인해서 127만원 정도의 지금 이제 도로 확정 비용을 아마 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귀포시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도심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도, 어, 인프라 시설을 늘려주는 이러한 도심 재생 사업들이 서귀포시에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가 더 본격적으로 될 건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수용되는 토지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도로가 이제 빵빵빵 뚫리게 되면 아무래도 내 땅이 어, 내 집이 이면도로 있었는데 갑자기 전면도로가 되는 이런 획기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바로 도심 재생 사업이다. 그래서 이러한 들, 일들로 인해서 실제 거래가 되기보다는 SOC 사업으로 인한 이러한 어, 토지 수용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거래가 많이 되었다. 그래서 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유상 거래보다는 수용에 대한 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거래가 된 부분들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 거래 건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봤는데요. 어,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최고가에 대한 부분들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 거래 건수에 대한 부분들 다 보면서 어, 평당가가 이제 최고 높았던 지역들 순위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9년도 12월달 최고평당가의 거래건수는 어, 1위지역의 서귀포시 남원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의 지목이 된데 일반상업지역의 12m 도로를 물고 있는 것이 평당 8 8 5만원의 거래가 되었다. 예, 서귀포시 남원읍이 상업지역에 885만원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정말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사실 제주시의 일반상업조도 지금 885만원입니다. 근데 그거 대비해서 남원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 상업지역 885만원까지 끌어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남원읍 지역에 지금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정도 예상해볼 수 있다라고 할수있고요 두번째로는 서귀포시 성산읍에 지목이 전인데 2종 일반주거지역 25m 이상 도로를 물고 있고 지금 현재 계약평수가 13평인데 7 6 9만원에 걸어졌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고성에 지금 현재 토지 가격이 250에서 300정도입니다. 근데 769만원에 거래가 됐다라는 부분들 자체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도로를 좀 내준 겁니다. 도로를 내주면서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지금 현재 이거를 거래를 했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뭐 열쇠평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로 이렇게 나눠줬다 분할해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를 받았다. 그래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성산호 고성리가 지금 현재 거래가 250에서 300 정도 된다라는 부분들 거기에 대비해서 769만 원은 시세가 아닙니다. 이게 특별한 기회라 고볼수 있죠. 그래서 제2공항이 지금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되게 되면 어 성산 지역의 땅값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 희한한 가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항 발표됐을 때처럼 그런 좀 얼토당도 안한 그런 사항들이 예, 발생이 되는 게 바로 저 성산 지역인데 어, 이번 작년 12월 달에도 예, 이렇게 평당 769만 원에 거래가 된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이제 매도자가 주도하는 이제 그런 시정으로 가게가 갈 거기 때문에 불균형적인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성산 쪽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 타이밍을 굉장히 잘 고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뭐 제2공항 발표됐다고 해서 한리 없이 고고행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짝합니다. 반짝. 반짝하기 때문에 내가 3년에서 5년 정도 보유할 거다 그러면 쭉 가져가시면 되고, 아니다. 내가 그 안에 팔 거다 그러면 개발 호재가 나왔을 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도에 대한 부분들의 전략을 우리가 땅마다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내 땅을 분석을 해서 개발에 대한 제한이 더 있을 땅 같은 경우에는 개발 바로 호재가 있을 때 매도 타이밍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한량없이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앞으로 어, 이 건축 제한이 계속적으로 심화될 거기 때문에 한량 없이 고공행진한다? 제주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마다 개별성이 틀리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나서 내가 매도 타임을 언제 할 건지를 전략을 짜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성산 쪽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 그걸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위 지역을 보겠습니다. 한림의 대림리 아까 보셨죠? 일반 상업적 25m 이상 도로를 물고 있는 게 678만원 지금 이제 읍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로를 크게 물고 있는 어 그러한 지목 같은 경우에는 평당 600에서 700 정도 한다. 굉장히 제주시하고 똑같은 가격대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읍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토지가 갖고 있는 입지적인 가치에 따라서 제주시하고 똑같은 시, 시나 시동 읍이나 똑같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보겠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이 지목이 되고 일반 상업지역인데 지금 현재 평당 633만원을 거래게 됐다.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도로가 없는 맹지인데 지금 현재 두평인데 예, 최고가를 받았네요 이거야말로 정말 획기적인 그러한 거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것도 분할을 하면서 예, 이렇게 최고가를 받았던 부분들이 아닐까 싶고요 제주시 1도 이동 지목에 대해 준주거 지역 25m 이상 도로가 623만원. 예, 이게 지금 정상 가격이죠? 제주시 1도 이동의 준주거 지역이 25m 이상이 623만원이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제주시의 정상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주시에 지금 현재, 어 우리가 뭐 준주거라든지 일반 상업 지역과 읍 지역에 좀내놓아라는 지역의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다. 라는 부분들. 우리가 어 12월 달 거래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최저가로 보는 우리가 어좀 투자 유망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달까지는 우리가 순위를 한번 제가 매겼는데 계속 이렇게 평당 만원짜리 2만원짜리 3만원짜리가 땅이 있는지 알고 저한테 맨날 전화해서 땅이 만원짜리 2만원 원짜리 찾아주세요 하는데 그런 땅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런 땅은 유상거래가 아니다 이런 땅들은 유상거래가 아니고 무상거래다. 무상거래가 뭡니까 상속 증여 교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팔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팔리지도 않는 이런 땅을 아예 아 그냥 어, 내 부인이나 내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겠다. 라고 하는게 증여입니다. 살아 생전에 누구한테 주는게 증여고 내가 죽어서 어, 남기는게 상속이죠. 그래서 상속과 증여로 가는게. 그래서 이 땅들은 왜 그렇게 싸냐. 공시지가대로 신고를 합니다. 공시지가대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싼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싼 땅들이 유산거래로 나올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주도가 정말 쓸만한 땅은 중위가격이 40에서 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땅들 같은경 경우는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에 대한 제한들이 많이 따르지만 내가 모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어? 제한적인 부분들을 내가 어? 개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어? 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은 30만원 이하짜리 땅을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사서 어? 시세차익을 내가 기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위가격 40에서 55만원 사이의 땅을 사셔야 문제없이 다음에라도 정상적으로 팔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오늘 제가 최저평가가로 보는 토지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12월달에 거래사례 30만원 이하의 거래가격을 찍힌 지역 중에서 아직까지도 투자 유망한 지역 좀 핫한 지역들을 제가 꼽아 드립니다. 그 지역 중에 어 40만원 이하다 50만원 이하다 30만원 이하라서 사는게 아니고 50만원 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지역은 토지 투자로서 유망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음에 팔적에도 문제가 없는 지역이다 라는 부분들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지역들을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매평단가 최저순위로 보겠고요. 지분투자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맹지도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망한 지역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한 지역은 제가 이렇게 연두색으로 다 미리 체크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당 어, 가격이 30만 원 어, 이전까지 30만 원 아래까지 12월 달에 거래가 된지역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시 조촌읍 교래리에 목장용지가 현재 평당 8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목장용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나게 크죠. 만3천 평은 10억 5천에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조천은 교례 같은 경우에는 이 근방에 삼다수 공장이 있죠. 이 물이 굉장히 깨끗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주거 단지로서 선호도가 많은 지역이면서도 물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뜨는 지역이다. 근데 여기 누가 목장용지를 크게 취득을 했죠. 굉장히 이 투자에 굉장히 좀 성견지명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용지를 우리가 사는 거는 싸게. 크게 어, 지금 현재 땅을 사기 위한 목적이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목장 용지는 뭐뭐 뭐 저기 뭐지 말을 키우기 위한 목장 용지로만 내가 써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장 용지도 우리가 어 이게 용도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장 용지를 싸게 또큰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하시게 될 경우에는 향후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까지 보면서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이 지목에 대한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 투자의 일각연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목장용지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어, 교레리 같은 경우에 평당 8만원에 이게 땅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평당가를 저렴하게 샀다. 근데 실제 교레리 같은 경우에 땅 사시려면 이런 가격 없죠? 예, 이거는 땅이 워낙 큰 목장용지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산 거고 실제 교래리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뭐, 50만원 이상은 주셔야 살 수가 있는 땅이다. 그리고 밑에 남원은 실래리. 남원은 지금 현재 땅값, 과성값이 굉장히 고공행진하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 실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원래, 어 저기 계획 관리 지역이었는데, 이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도로 확충이 굉장히 많이 되는 지역이고, 굉장히 앞으로 좋아지는 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평당 8만원에 거래가 됐다. 이것도 유선 거래를 볼수 없죠, 우리가. 실래리 땅이 지금 나오면 최저 70도 나옵니다 최저 못해도 지금 60에서 70입니다. 최저. 근데 네, 60만원짜리 아마 거의 없을거예요 왜냐면은 남원에 지금 과수원이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됐죠 제2공항에 대한 어, 보상이 이제 오게 되면 남원 쪽에 땅들이 움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남원 땅을 미리 많이 어, 많은 분들를 사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땅값이 과수원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어쨌든 전이나 과수원을 살려면 최저 60만원부터 사야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8만원은 유상거래가 아니고 무상거래의 증여나 상속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뜨는 지역 남원 신래리 굉장히 어, 투자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구좌 평대리, 구좌 한동리, 구좌 평대리, 구좌 동복리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구좌업에 녹색으로 추리해 놓은 것은 구좌 아까 앞서 말씀 드렸죠. 구좌는 오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름이 지금 현재 내땅 주변에 있다라고 했을 적에는 매도 전략을 빨리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토지마다 <웃음> 이게 개별성이 워낙 틀리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내 땅이 제한이 있는 땅이라고 하면 제2공항 개발 호자가 됐을 때 빨리 매도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한량 없이 이게 오를 거다. 오르지 않아요. 그런 땅은 2023년에 지금 현재 또그 환경 총량제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등급제로 또 나눕니다. 그러면 영영못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좌업 같은 경우에 평대리, 한동리, 뭐 동복리 이런 지역들. 지금 현재 구좌 쪽에도, 지금 현재 동복리 쪽에도 동물 테마파크가 그거가 이제 들어갑니다. 사파리홀든가 그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내 땅이 위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름에 가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동굴 옆에 있는 건지 문화재 옆에 내 땅이 있는 건지 일반 분들은 그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 바로 구자다. 그래서 어떤 땅은 구자에서 돈이 되는 땅인데 어떤 땅은 영영 팔지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자 쪽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분석을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10만원 1 0만원 나왔는데 10만원 12만원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는 땅들은 이거는 못쓰는 땅이다 거래가 뭐 건축 제한이 무진장 많은 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 무상거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상거래 지금 현재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싸게 했으면 도로가 있는 땅들이 이렇게 싼 땅이 없어요 지금 현재 구자가 건축이 가능한 땅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가격인데 이 가격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 대로 증여나 상속으로 해서 넘어갔다 그래서 구자 쪽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땅의 토지에 대한 분석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호불호회가 나누는 것이 바로 구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밑에 서귀포지표서면성읍리 말씀드렸습니다 성읍민속촌 주변으로 어, 이 지역 자체가 이제 개발행위가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인 거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유망한 지역인데 평당 15만 원에 누가 3천만 원에 거래를 했는데 이것도 보면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성읍민속마을 주변에 도로가 있는 땅이 15만 원짜리요. 아예 없죠. 최저 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 자체도 상속 증여로 보시면 되겠고 어, 밑에 제주시 해안동 아까 말씀드렸죠. 해안동도 16만 원짜리 땅이 없죠. 이거는 공동묘지가 있거나 위에 어, 산이 있는 지역. 해안동에 증여 그자연취락지이고 바로 위쪽으로 공동물 쪽으로 올라가면 여기는 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사람이 살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거 건축을 할수 있는 어떤 행위가 될수 있는 땅 같은 경우에 해안동은 이미 150에서 200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무조건 땅을 이렇게 싸다고 제주시에 싸다고 이렇게 사놓게 되면 영영 팔수 없는 그러한 어, 상황으로 치닫는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분석 반드시 하셔야 되고 밑에 서귀포시 강정동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죠. 16만 원짜리 강정동이 16만 원짜리 없다고요. 강정동이 지금 현재 서귀포시에 가면 이마트 이마트 보이시죠? 월드컵 경기장 있는 쪽야 거기가 강정동입니다. 그 동네가 땅값이 16만 원짜리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막 없죠, 없어. 그래서 증여나 상속으로 보시면 되겠고 조천은 마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뜨는 지역이죠. 연예들이 지금 현재 조천의 마을이나 서늘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지역에 지금 현재 목장 용지를 누가 17만 원 샀습니다. 어, 이 지역 같은 경우에 3,600만 원으로 해가지고 17만 원 샀다. 예, 이거 자체도 제가 봤을 때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조천은 마을에 이렇게 산땅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거래에 대한 가격대 같은 경우 와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채저 못해도 한40 이상은 줘야지 와을에 땅을 살수 있다.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땅들은 60만원 이상 줘야지 살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와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토지 분석이 좀 필요한 지역이다. 근데 앞으로 굉장히 뜨는 지역이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밑에 서귀포시 성산업 수산 예, 수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20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죠. 근데 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평당 18만원을 누가 거래를 하셔 네요. 어, 도로가 있는 데인데. 지금 18만원 거래가 있으면 성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소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지역에 이제 신도시가 어디로 개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산 같은 경우에는 수산초등학교 인근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커질 지역인데 수산 같은 경우에는 또막 이렇게 외진 지역도 있고 또 오름에 또 굉장히 많이 분포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수산 지역도 토지 분석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다 라는 부분들 근데 굉장히 투자가 유망한 지역이면서또 토지 분석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서귀포시 남원은 신흥리, 신흥리 굉장히 뜨는 지역이죠 신흥리가 지금 현재 가수원이나 뭐어 전이나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80만 원 넘는 지역인데 18만 원에 거래가 됐다. 예, 진여 상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투자가 유망한 지역이다. 어 제주도 의원 정치인들이 굉장히 어 신흥리의 땅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어 투자 안전지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에어로 봉성리 아까 말씀드렸죠. 에어로 봉성리의 에코 프로젝트라는 초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봉성리가 굉장히 많이 뜨기 때문에 개발 프로젝트가 가까이 있는 그런 인근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시세차익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고 실수요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남원은 위미리. 위미 같은 경우에는 위미향 인근으로 이렇게 인해서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지역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지역에 이렇게 싼땅 없죠. 22만원짜리 뭐 없습니다. 이건 유상거래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상속증여로 볼수 있겠고 구좌읍 송당의 목장용지가 지금 현재 22만 원. 목장용지가 지금 이제 12월달에 두건이 거래가 됐네요. 아까 조촌읍 교래리아와구좌읍 송당리 원래 조촌과 구좌 같은 경우에는 목장용지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원래 목장용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토지 투자에 대한 어떤 저일가견 있으신 분이 목장용지를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22만원에. 그래서 평수는 5천평 정도 이제 매입을 했다. 그래서 평당 22만원에 매입을 했다. 그래서 송당같은 경우에는 제2공항이 지금 현재 제주시에서 서귀포 갈때 송당 지역을 관통해서 가자 송당이 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송당이 지금 현재 땅값이 50만원 이하짜리 지금 사두시면 굉장히 토지가 어, 투자가 유망하다. 그래서 마을 안쪽에는 이미 100, 100만원 이상 넘습니다. 100만원 이상 넘고 어, 이제 그저비자림로 지금 현재 뭐 삼나무를 많이 배워놔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비자림로금방에도 땅값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관통하기 위해서는 송당을 지나쳐야 되겠고 때문에 이 지역 투자가 굉장히 유망하다 라는 부분들 근데 어 지금 현재 한뭐 50만원 4 50만원 정도 떼면 어 굉장히 괜찮은 토지들을 살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이 부분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관심있게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30만원 이하 땅들 한번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27만원 제주시 조촌읍 서늘리에도 이제 27만원 짜리가 지금 이제 1 0 0 0평정도 거래가 됐다 그래서 조촌읍 서늘리가 지금 어, 이제 30만원에서 아마 27, 평당 27만원으로 거래를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성산읍, 이제 수산, 삼달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산읍 같은 경우에 삼달리, 수산리가 굉장히 투자가 유망한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금 이제 수산 같은 경우에 오름이 굉장히 많고 삼달리 같은 경우에 풍력이 많이 돌아가죠. 그래서 토지마다 분석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면서도 투자가 유망한 지역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0만원, 25만원에서 30만원대에 살수 있는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서둘러야 되는 거고 풍력이나 오름들의 인근에 있으신 분들은 빨리 매도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한량 없이 오른다. 한량 없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화재라든지풍력이라든지 오름에 걸려있게 되면은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신도시도 거기 들어가기 어렵고 산업단지도 거기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한 지역에 있는 어, 그러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도 전략을 언제 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제주시 애월호 신엄리가 되겠습니다. 신엄리 같은 경우에는 애월에서 이제 바닷가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죠. 이 지역이 지금 현재 28만원에 거래가 됐다. 2천만원에 평당 70, 70평을 2천만원에 거래가 됐다. 예, 28만원짜리 땅 없죠. 거기에는. 최저 못해도 150 이상입니다. 바닷가가 보이는 지역은 한, 한 80, 90 되고요. 바닷가 바로 앞쪽은 2 0 0만원이 넘죠. 최저. 근데 28만원 거래가 됐다? 예, 이거는 증여와 상속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토지에 대한 거래 사례를 분석하는 거 우리가 그걸 시세다라고 우리가 지칭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토지마다 개별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 정도의 거래를 했을 적에는 이게 증여인지 상속인지 아니면 유상 거래인 건지 아니면 수용인 건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네,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는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실제 제주도에 어, 토지에 대한 중위가격은 어, 우리가 40에서 55만원 정도가 제주도 전역의 토지의 중간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만원 이하짜리 토지를 사실 경우에는 토지 분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내가 어 좀어 30만원짜리 땅을 사서 여기에서 개발 행위라든지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는 30만원 이하짜리 땅을 사셔가지고 개발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토지에 대한 토지를 사서 시세차익만 내가 기대 해보겠다라고 했을 적에는 적어도 40에서 55만원 이 중간가격대에 있는 토지를 선택을 해야 다음에 팔려고 할 적에도 문제가 없다. 시세차익을 어느정도 기대하면서도 문제가 없는 어 그러한 출고전략을 가질 수 있다. 라는 부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2019년도 12월달 토지시세분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